로롬호니일상의 진안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켜는 이유는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나 하고 왔어요 어, 어떤 강의였냐면 수상한 거리에서 주관하는 예배자들의 여행 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삶의 강의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 정말로 첫 강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떨리더라 고 되게 많이 설렜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해서 오늘 하고 왔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그예배자들의 여행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실까요? 안 하나, 안안 없이, 안 저는 허니헬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요 정말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어릴 때부터 하게 될 텐데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길게 <웃음> 아 네, 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꿨던 꿈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네, 어머님께 제가 과제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저 어, 엄마 저 언제부터 복사람 되고 싶어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시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제가 뭐 신방을 따라갔는데 그런 신방 가운데서 엄청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오, 나도 아빠 같은 목사님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방이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 대접을 해드리잖아요 막 음료도 갖다 드리고 워것도 갖다 드리고 이런 모습을 여기서다 봤나봐요 그런 모습을 뭐 그게 너무나 이전받은게 좋아보였나봐요 그래가지고 집회하는 길에 어, 저도 목사님 되고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왜 목사님 글을 놓지 않나 봤더니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때부터 당직한 부분이었어요 아 제가 어릴때 목사님이 되고싶다고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막그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어른분들이 그때부터 저를 어 예비목사님 안녕하세요 예비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꿈을 놓지 않고해서 가지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사형제예요, 사형제.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되게 저는, 아, 어떻게든 그 사람을 갈치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 가면은 항상 식당에 가시면 한 네다섯 분이 이제 막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 네다섯 분들한테 이사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꼭한 명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하면서 어떻게든 칭찬을 한번더 받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부모님께서 저희를 저희의 신앙 생활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희를 수련회 에 보내려고 하셨어요. 정말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았어요. 매일매일 찬양을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내 마음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웃음> 알게 되어 있는 그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사무엘 모임 회사를 봤어요. 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 5, 6, 5, 6, 5, 6,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이 3월 고교사를 보고, 입시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도가어디 학교가 올 싶어? 이렇게 해서 어 선생님, 저는 서월 시립대학교, 그 밑에 대한 대학교를 보지 않습니다. 그데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시상적으로 잘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외로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고, 행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보급화를 정말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들을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용자입니다. 저는 어 생긴 거는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그런 노래를 많이 받아요. 막 어렸을 때부터 맨날 놀고 다녔을 것 같다고. 저는 의외로 시인에 울타리 아니라서잘 자라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선천적으로 게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애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유튜버로서 사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작년 2월까지만 해도 저는 유튜브라는 게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나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약간 아무것도 모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도 한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지 한번 나도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에피드라도 한번 해볼기도 하고요. 항상 그 1분, 1분, 20일까지 내 것도 다 찾아보고요 아 그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데 아무래도 이 유튜브에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됐어요 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청소년 친구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아, 기독교적인 영향을 조금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중생각 고민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되게 됐어요 내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기독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일상들을 겪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도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반년 동안 준비를 하고 제가 올해 2월 말부터 지금 허니의 일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달쯤 한 가지 구독자가 극쟁하는 일이 연결하게 되 혹시 아시나요? <목소리> 운동사회 환불하는 제 주일보 브이로그 영상이 확 뜨게 된 거예요 과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관심을 얻게 된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했다고 아니요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 <목소리> <목소리> 그행복감이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행복하며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두려움으로 막 됐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게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더럽혀지면 어떡하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님 욕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제안에막 넘쳐나기 시작하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유튜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왔잖아요 겨우 올라왔는데 살지 고 없던 일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농가도 두려웠습니다. 왜 내가 자격도 없는 내가 괜히 이런 걸 시작했어. 왜 자격도 없는 내가 이런 큰일 괜찮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러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설명했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쉬지 않고 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원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고 내가 너의 처절한 일부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의 오른편에서 언제나 너의 그늘이 되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네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기에 저는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젠가 만나면 그때 하나님, 아, 부끄러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정말로 많은 힘을 얻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차량 같이 저 혼자 부르거 말고 다 같이 크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오셨나요 아, 되게 정말 너는 나도 행복했어요. 거기 있는 시간동안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방중 내부 사역? 을 처음이 바로 오늘 이거였는데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말도 많이 더듬고 목상태도 아직 별로 안 좋아서 되게 죄송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했고 오늘 만난 분들 너무 반갑고요. 다른 분들도 꼭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과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안녕